안녕하세요. 왕장순의 큰언니입니다. 오늘은 강아지 개껌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세 가지 개껌을 준비를 해봤는데요. 가장 흔히들 많이 시중에서 볼수 있는 개껌 모양 개껌 그리고 막대 모양 개껌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. 지금 서로 이제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. 예, 초코가 지금 탐색을 하고 있는데, 예, 장수 씨가 얼른 물고 가네요. 가장 좋아하는 예, 개껌입니다. 저 개껌은, 음, 보통 소형견을 주로 키우시는 분들이, 이제, 아이들 크기에 따라서 개껌 크기가 나오니까, 3kg 이하 소형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구입을 하실 거예요. 근데 저 개껌이, 가장 위험합니다 예 지금 사진에 보이는 아이는 제가 예전에 키웠던 아이 인데요 지금 장수가 그 가장 위험한 개껌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왜 위험하냐면은 아 지금 저렇게 보면 이제 어, 침때문에 피가 나네요 침때문에 개껌 이제 이 녹잖아요 그러면 몸통 몸통 막대 부분하고 저기 머리 부분이 분리가 잘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 생각 없이 그냥 꿀꺽 삼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우리 예전에 키웠던 강아지가 진짜 개껌을 씹다가 머리 부분을 자기도 모르게 꿀꺽 삼킨 거죠. 근데 그게 너무 컸던 거예요. 그래서 개껌을 잘 씹고 있었는데 애가 막 갑자기 숨을 못 쉬고 막캣캣 거려서 봤더니 이제 막 입에서 막 거품이 막 나오면서 숨을 못 쉬는 거죠. 그래서 택시를 타고 이제 근처에 동물병원에 갔어 갔죠 그래서 거기서 수술을 하고 이제 비 내시경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 내시경으로 개껌을 위쪽으로 밀어 넣어서 수술이 잘 돼서 다행히 이제 목숨을 건졌는데 그 수술이나 마취가 이런게 또 아이한테 엄청 무리가 가기 때문에 가뜩이나 또 몸이 약했던 아이인데 그 수술하고 1년도 안돼서 이제 막 다른 여러 가지 병으로 아파서 갔지만 진짜 저큰 애들 그냥 먹는 간식인데 정말 조금만 소홀히 하면은 우리 강아지들의 목숨이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간식이에요. 우리가 뭐 강아지들 양파나 아니면 뭐 포도 이런 거를 먹으면 정말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신경을 늘 쓰는데 개꿍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큰 애들 먹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특히 소형견 키우시는 분들은 저 모양의 개껌은 가급적 아니면 절대적으로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예, 지금 다시 제가 뺏어서 막대 모양의 개껌을 지금 먹고 있는데요. 이 개껌도 보시면 은 음, 부서지는 개껌입니다. 아까 세 종류 중에서 한종류 막대 모양은 그 부서지지 않는 개껌 인데 요 그거는 또 장수가 이가 약해서 아까도 보셨겠지만 피가 잘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 씹으면 은 부서지는 이 모양의 간식을 예 사서 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영상을 잘 찍어야 되는데 기술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영상이 여러분들 강아지를 키우시거나 키우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,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은